나의 죄는 <웃음> 팔등신같은 몸매 뭐든지 잘하는 죄 멋있게 태어난 죄 <웃음> <웃음> 미스터트롯2 하러보이스 박지현이 나의 죄는 뭐든지 잘하는 죄 멋있게 태어난 죄 팔등신같은 몸매라며 자신이 유죄인간임을 고백했습니다 <웃음> 나의 죄는 <웃음> 나의 죄는 팔등신 같은 몸매. 나의 죄는 뭐든지 잘하는 죄. <웃음> 나의 죄는 쟤는... 어 멋있게 태어난 죄. 멋있게 태어난 죄. 나의 죄는 나의 죄는. 쟤는... <웃음>